스트레칭 시작하실게요. 발끝치기처럼 다리를 흔들어 주세요. 30초 동안 호흡 계속 하시면서 편안하게 왔다갔다 후 호흡 하세요. 다리 계속 왔다갔다 서로 발끝치기 하면서 계속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호흡 하시면서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자 5초만 더흐 옳지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두손두 두 다리 위로 천장으로 뻗어서 그대로 30초 동안 털듯이 흔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대로 흐 계속 이거는 조금 아까보다는 세게 다 흔들어준다 다 털어낸다 생각하시면서 자 다리 붓기도 빠져나가게 털털털털 털어주세요. 후 계속 0초만더후후후후 열감 있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쫙 누워서 기지개 키듯이 두손쫙 머리 위로 쭉쭉쭉쭉쭉쭉 후 이렇게 세번더쭉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흐 그렇죠 두번더 다리도 쫙 밀어주면서 옳지 한번 더요 마지막 쭉쭉쭉쭉쭉쭉 옳지 잘 하셨어요 자 그대로 한 무릎만 밴드로 구부리셔서 가슴 앞으로 당겨서 호흡 후. 그대로 후한번더 호흡 후. 그렇죠. 자 반대 다리도 무릎 가슴으로 당겨서 후, 호흡하세요. 어깨 허리 긴장하지 않도록 한번더 호흡 후 그렇죠. 자 다리 풀고 그대로 두 다리 한 다리를 그대로 파세 그대로 두손쭉 밀어서 서클 다섯 번 서클 할게요. 앤 내쉬면서 둘 후. 앤 업, 앤세 앤, 앤 축, 앤후한번 and 더, 앤후 천천히 다리 바꾸실 거예요. 반대 다리 삼각형 파스의 다리 두손서클 후, 앤 축, 앤 투, 앤 축만 세서 쓰리 a 숨 들이마시고, and four, and last, and five, and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개구리 모양으로 발바닥 합장하듯이 그대로 30초 동안 편안하게 쉬실 거예요. 후 호흡 계속 하시면서, 그렇죠. 두팔만사 하셔도 되고 팔베개 하셔도 되세요. 이때 허리가 너무 뜨지 않게만 가슴으로 후 호흡 내뱉으시면서 갈비뼈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10초만 더 기다리실게요. 후 마지막 호흡 후 천천히 다리 모아주시고, 자팔 차렷 하시고요. 자 부리증 척추 운동 같이 해보실게요. 천천히 오늘은 척추에 집중하셔서 그대로 꼬리뼈부터 주르루륵 올라가시는 거네 번. 내쉬면서 롤 다운 후 그렇죠. 머리부터 무릎까지 길어지시게. 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발바닥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목 길게. 시선 편안하게 전장 봐주세요. 다운 w n a 다시 두번 더, and, three. 쭉, 목 길게, and, r o l 후, 햄스트링이 조금 느낌 있으신 게 좋아요. and, four. 쭉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롤 다운 l 후, 몸 길어지시면서 내려오세요. 그렇죠 옆으로 돌아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멀 메이드 하실 거예요. 아빠 다리 하셔도 되세요. 편안하게 아빠 다리 또는 멀 메이드 다리 그대로 왔다 갔다 8번 후. 엔쭉 들이마시고 엔 내셔도 되고요. 들이마셔도 되고 쭉 늘려서 엔3엔 길게 엔4엔쭉 And five. 그렇죠. 갈비뼈 사이사이 열어주세요. 쭉. And six. And 길게. t w more. And seven. And 손끝 길게. And eight. Last. And 그렇죠. 그대로 두 다리 천천히 사이드로 오픈. 되시는 만큼만 사이드로 오픈하시고 똑같아요. Letter r e f l e c i o n four times. a 쭉 늘리고, 반대, 후, a 한 번씩만 더, and, three, a n 그렇죠. 다리 한쪽으로 모으셔서 두 다리 쭉 펴서 가슴 닫기로 스트레칭 잠깐 하실게요. 그대로, 후, 호흡 편안하게 즐기세요. 호흡도 편안하게 적당한 스트레칭, 적당한 당김 느끼시면서 포인플렉스 하셔도 괜찮아요. 발목도 움직여주시면 좋고요. 어깨 긴장 최대한 풀어주시고 후. 조금만 더 주르륵 일어나시고요. 무릎 구부리신 상태로 그대로 롤다운, 롤업 네번만 해보실게요. 네세트 앤, 롤다운, 주루루루루룩 시선 멀리, 앤, 롤업, 머리부터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세번더 할게요. 앤, 투, 쭈루루 a n 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일어나시고, 발바닥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앤, 쓰리, 앤, 쭉. n 앤, 후, 롤업. a 쭉 늘리고 a n 그렇죠. a 쭉 a 로 d 까지 할게요. and 옳지. 자, 그대로 엎드려서요, 스완 자세로 복부 스트레칭 하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코끝부터 그대로 익스텐션 부드럽게 이어서 네번쭉 시선 멀리 정면 보세요. 로, 다운 내려오시고 엔투 엔두 코 끝부터 경추 흉추 복부 쓰시면서 지그시밀어 올려주세요. 그대로 푸시업 하듯이 다운 a n 부드럽게 내려오시고요. 2 more, 3, 쭉, 그렇죠. 겨드랑이 뒤에 적당히 힘 주시고 a n 그대로, 쭉, 발등도 조금 더 바닥 눌러주실게요. and l a 4, 쭉, 들이마시고 a n 내쉬면서 후, 내려갈게요. 자, 엎드린 상태 두 팔, 두 다리 그대로 슈퍼맨 자세로 더블암 리칭 아웃, and down, four time, and two, 쭉 팔다리 길게 밀어서 들어 올리고 and 쭉, and three, 길게 밀어서 두 팔, 두 다리, 시선 멀리, 라스트, and four, 쭉, and 옳지. 자, 아기 자세로 일어나시면서 rest, 잠깐 쉬실게요. 후. 도리도리 하셔도 돼요. 어깨힘 푸시고 주르르륵 그대로 피존자세 스트레칭 할게요. 되시는 만큼만 하세요.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숙여서 호흡 후우. 자 구부린 다리 지금 오른다리 구부렸으면 오른다리 엉치뼈 엉덩이뼈가 왼쪽 다리 쪽으로 정렬 맞춰주시고 반대다리 밴드 오른다리 쭉 펴서 앞으로 스트레치 앤후 그대로 핀다리 뒤쪽으로 길게 발등 밀어주세요. 길어지세요. 앤 그렇죠. 자, 정면 보시고요 또는 앞바다리 편안하게 하시고 숄더 스트레칭 할게요. 앞에서 뒤로 네번씩서클숨 쉬세요. 들이마시고 후, two more, 앤후 and 4 and reverse 뒤에서 팔꿈치로 원을 그려오세요. 그렇죠. and 2 and 후 and 3 and 후 and 4 a n 그렇죠. 그대로 목서클 할게요. 크로스암 고개 숙였다가 오른쪽으로 세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코끝으로 원 그리시면서 후 and 2 엔 어깨 따라가지 않게 어깨 지그시 눌러주세요. 3. 리엔후 반대 엔쭉 코로 길게 너무 크지 않아요. 엔투코끝으로 도넛을 그리세요. 그렇죠. 마지막 3. 리엔후 정면 보시고요. 그대로 호흡 한번 후 옳지 잘 하셨어요.